Ô, VTV. s Xin chào các bạn, mình là Tâm Bi Hôm nay mình sẽ chia sẻ shopping list mà đã mua trong đ ạ i s o Hàn Quốc 사실 다이소를 제가 한번 가면 엄청 많이 사는데 여러분은 다이소처럼 어, 비슷한 데가 무모소, 미니소, 또무슨소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다이소만큼 사실 저렴하고 물건이 좋은 데를 새,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는 짜잔 뾰족퍼프 제가 뷰티 유튜버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우와, 대박 뽀송뽀송해 완전 뽀송해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퍼프 종류 중에 하나인데 둥근 면으로 파운데이션이나 비비를 발라주고요 그리고 세밀한데는 촘촘하게 이렇게 뾰족한 면을 쓸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와, 비비를 발라볼까 근데 저랑 같이 처음부터 탄탄하게 배워가는 유튜브를 만드는 건 어떨까 해요 코 같은 데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비비 아 어, 비비 베트남에서 비싸가지고 여러 가지 한국에서 많이 샀는데 갖고 같은 것까지 싹다 녹았어요 진짜 바보 같아 이렇게 발라주고 비비를 펴발라주게 굉장히 편한 퍼프예요 여기 멍들었어요 다쳐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대로 놓아. 언니예요. 두 번째 소개할 거는요, 짜잔! 브러쉬랑 퍼프가 같이 대박. 얘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어, 펴 발라줄 수 있어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뾰족뾰족한 면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다 해줄 수 있대요. 와. 그리고 얘는 제가 화장품을 다 두고 와서 못 하는데 이제. 그 있잖아요 하이라이터나 뭐지? 볼터치나 이런데 이렇게 턱 얇아보이는거 있잖아요 턱 닦는 효과 그거를 요걸로 쓰는거예요 그래서 두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있는데 0 0원쌍미나 진짜 싸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런것들을 썼으면은 세번째로 얘네를 빨아야되잖아요 근데 너무 손으로만 빨고 하면 습진 생기잖아요 그래 가지고 짜잔 클리어패드 브러쉬 클리어 패드인데요. 와 진짜 다이소가 이게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문질문질문질문질 문질 문질 문질 문질 하면 거품이 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짜잔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3,000원에 샀어요. 사무인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 저 이런 거 진짜 또 처음 써봐요. 비비 아까 조금 발랐을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비비를 잖아요 그러면은 브러쉬로 이렇게 해가지고 참참 와, 와, 대박. 와, 완전 많이 바를 수 있어. 와, 오, 오, 너무 하얀데? 자, 다섯 번째는 아이 메이크업 브러시 세트. 짜잔. 이렇게 브러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아이에 대한 거, 눈에 대한 거는 여기에 싹다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아이브러시 다섯 가지가 3,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안 다쳐? <웃음> 단점이 좀잘안 다치네요. 아 대박 대박 대박 그 다음에 이거 짜잔 어 시스루뱅 앞머리 여러분 앞머리 자를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르지 말고 이런걸 해보는건 어떨까요? 저 지금 자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서 너무 애매한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왔어요 굉장히 이상해되 된거 같아요 됐는데 되게 좀 어색하죠 제 머리랑 약간 안어울려가지고 나쁘진 않네 오 짜잔 용기 이 용기들이 너무 편해요 베트남에서 모모소 등등에서 봤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비슷할거예요 오! 오 세종류! 세종류에 세종류 짜잔 자 얘는 스프레이 이거를 제가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오 스프레이 여행을 가면은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잖아요 그래서 천원 주고 이렇게 봉병들을 샀어요 게다가 너무 귀여운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는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요 그리고 얘는 짱이에요. 이거 진짜 짱와 여기다가 액체를 넣으면 눌렀을 때 거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서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채워봤는데 이걸 뿌려볼게요. 오! 대박! 마지막으로 저희 가게를 책임져줄 가게부 가게부는 3,000원에 샀어요. 자 이렇게 내돈다 어디로 갔냐고. 이게 제 얘기 같아가지고 샀는데 얘는 뒤에 짜잔! 뒤에 경조사 리스트부터 해가지고 소비계획, 내가 얼마나 썼는지 월, 결산, 그냥 노트 등등 다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쇼핑한 것들을 공유했는데 총 해서 2만 1,500원이에요.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행갑라이. 비드오 녀석이야.